<웃음> 내가 뭘본거야 <웃음> 내가 뭘본거야타투야타투야타투야타투야나도와봐타투야나도와봐도야야 나도야! 나도도야 나도야! 나도야! 나도야! 나도야! 나도 왔어. 이게 뭐게? 야야 먹긴 뭐야 샴푸라메다오오이거이거 읽어 읽어 읽어 읽어 읽어 읽어 읽어 읽어 읽어 읽어 읽어 읽어 읽어 읽어 읽어 읽어 거품 퐁퐁 나는 샴푸야. 거품 퐁퐁 나는 샴푸. 내가 거품을 부글부글 내지 않아도 되는 샴푸라고. 타투야. 내가 부러? 내가 그게 이만큼이나 있어. 오늘 나랑 신나게 저를 한판하자 가자. 어. 아이고, 선생님, 아. 제가 알아서 들어간다고요. 아, 어. 어, 어. 어. 아, 나는 <웃음> 세상에서... 두 복용시키는 게 제일 좋아.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이거... 이거... 원래 쓰던 샴푸처럼 거품 내는 거 따로 거품 안 내도 돼서 금방 끝날 수 있어. 조금만 참자. 이거 금방 끝는 너도 관심이 가니? 엄마가 오늘은 샴소써 빨리 좀 해줄게. <뭘> 한번 설명은 해줘야겠지? 한편으로가 생기풀, 병풀추출물이 보습을 유지시켜주고 아, 인삼추출물과 실크콜라겐, 펩타이드 성분이 피부에, 피부에 윤기를 준다고 합니다. 순한 자연유래 계면에 활성제 탄산수가 함유되어 스파클링한 거품으로 부드럽게 세정해 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애들 피부에 굉장히 좋대요. 페어펫 샴푸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틴크? 다투 엄마 오늘은 정말 스피디하게 끝낼 수 있어. 약속할게. 약속할게. 약속할게. 진짜 빨리 끝내줄게. 빨리 끝내줄게. 빨리 끝내줄게. 이게, 어떻게 주는 거지? 아, 자, 잠깐만. 이게, 이렇게. 야, 온 세상이 하얘지. 이건 내가 따로 거품치를 안 해줘도 돼. 눈이 와, 눈이 와, 아, 밖에 했어. 야어떡하 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아무한 남 있어? 내가 뭘본 거야? 여기 파티야 파티 와 근데 냄는 진짜 좋다. 냄새 좋지? <웃음> 어 근데 여보 머리 파마 있잖아. 아. 어떤. <웃음> 어떤. 이 향수의 좋은 점이 뭔줄 알아? 할수 있죠. 어? 그리고 아 다시 저도 할수 있고 기분 기분이 좋아 훌쩍 임때 가지고 가는데. 대단한 좋은 성분만 들어있다고 하니까 나도 무역 한 걸로 치고. 여러분 사랑했다도 무해한 좋은 성분만 들어있다니까. 나도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어 오, 아버 아버지, 아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아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버지 재밌다! 와, 오늘도 재밌어! 오늘 강아지 목욕 시키는데 재밌는 거 오랜만이야! 죄송어! 목욕 끝! 따 오. 거품으로 되어있는 상품여서 잘린지 하나도 안 나와있어! 저 여기 상품 계속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여기 한 번만 쓸게요 저 <웃음>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으이! 감사합니다 어 <웃음> 금방 갈 예. 어, 예 예. 에휴 기분 좋아 짜잔 <웃음> 여기서 미스트 나왔는데 이게 애들 보습용이거든요 이렇게 <웃음> 입만고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목욕이 음, 좋아질지도. 음, 좋아질지도. 음, 그러면... 다음 목욕. 시간에 봐요.